아, 나 지금 눈 아파 죽겠어. 왜안 나와? 나와야 돼. 지금 안될거 아니야. 자, 어 벌써 힘든데. 총보은 없으시고 다 파트너 보고 계시죠? 네. 윤현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각자 지금 파트를 어떻게 맡으실 생각이시죠? 이어 퍼스트. 저 또. 처음부터 천천히 쭉 갈게요 13마디 세 번째 박자부터 오디네리로 해서 두명 같이 나오는 걸로 지금 프로지는 그게 많아요 지금 솔로 나왔다가 단체 나왔다가 솔로 나왔다가 단체 나왔다가 하는 게 많은데 제가 혹시라도 이거를 빼먹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악보를 작업한 것은 어, 새벽 한 2시부터 한 아침 7시, 8시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점그 다음에 우리 16마디 픽업부터 도레미라에서 바이올린 멜로디 들어가죠 오케이 프로즈는 리그하고 다 해냈습니다 해보시죠 사인들이 보여 드릴까요? 네, 저번에 좀 봄이 있네요 지금, 지금 플레이하면 안 돼요? 그... 내가 처음에 사인 주고 형, 미이 처음에 이거 혼자 같이 아 이거 4명이다 어? 처음에 세컨철로도 미가 있어? 응? 어? 네, 세컨, 세컨, 세컨철로는 몰라가지고 세컨철로는 라야 라야? 어. 아. 이렇게 오도 어, 난, 난, 난 이제... 아, 나, 단난난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지소병을 선택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하실 건지 이게 유기 단이 아니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약간 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느낌이에요, 펄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빨라도 그냥 이대로 이 가야 되는데 약간 아, 좀, 그렇지, 그렇지. 좀 약간 이래 지금. 손가락이 다 무너져서 그래. <웃음> 지금 조명만 죽어, 조명 너무 커. 아저씨 눈앞 다 죽겠어. <웃음> <웃음> <웃음> 그 어디 해 그러면? 127? 127. 네. 127. 아니 근데 네. 이 전에는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아, 니 그러니까 해야 되지만. 해야되는데 여기서 해서 의미가 없다 내 말은 아니 뭐 오늘 프로즌만 보고 집에 갈 거면 상관없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음. 그러면 127? 108? 108? 어떻게 길로 가? <웃음> 아니. 오케이. 108 108 <웃음> 그럼부터에 <웃음> <부>, 107 <웃음> 그렇대요. 내가 네, 산 <한> 줄게. <웃음> 한번 어, 해봅시다. 자, 178. 고. 아, 자, 178. 오케 아, 아, 자, 하나, 둘. 도 도시부터 해줘. 하나. 자, 3분 마일린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라. 왜안 나와? 나와야 돼 응. 빨리 나와야 돼자 다시 다시 하나 아. 둘셋넷 <웃음> 음, 음. 각자 그 이렇게 끝끝에 이렇게 빨리 안갈 거죠? 어 지금. 아니 근데 아까 3번 발류 왜안 나와요? 뭐예요? 네. 어벤져스? 아 이것도 어, 없어. 뭐 없고? 아나 눈이 너무 아파 조명 때문에. 아. 네 조명 좀덜 가. 네좀잘 조명해 주세요. 파석 화석 파석 하더니 노안이 벌써 왔나? 아 진짜 눈이, 아니, 진짜, 아니 야, 악보가 어떻 하냐? 아니 악보가 막 흐려. 오, 그러니까 소리를 음량을 빵빵을 채우는 건 어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력은 많이 써야 돼. 하지만 머리는 비우고 연주해 두세요 텅텅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둘, 셋, 넷. 여기서 신나버리면, 은올올랑첼첼로가 많이 찔러볼 겁니다. 여러분들그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아이언맨 합시다. 아이언맨 한네마디전 아이언맨... 아니요, 너 안괜찮아요, 사실. 근데 n Man. i r o 같은 a n Iron Man. Iron Man. Iron Man. Iron Man. i r 아, n Man. i r o 눈 감고. n Iron Man. 아 r o <웃음> 그 아이언맨. 아. 아이언맨은 근데 어차피 피아노니까 내가 상진이가 탈못 잡으면 뭐라 할게. 그럼 되지. <웃음> <웃음> 어. 어. 어. <웃음> 그 피아노만 잡으면 되잖아. 두곡 남았어 뭐가 남았지 그러면? 스타워즈 셋넷 그러면은 우리 일단 71까지로 하고 반주랑 같이, 모델라 두분는 반주를 하면서 나옵시다 어, 피아노 원래 없잖아 어. 그것도,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솔로로 바꿔 솔로? 각 안, 각안 나오면 그러는데? 그럼 형, 형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어디, <웃음> 어디 얘기하는 건데? <웃음> 근데 거기 솔로 하면 빈약해일걸? 소리가 많이 빈약할걸? 그지어 어, 너 혼자 그, 그, 야, 같이 먹어야지 자 어. 자! 하면 돼, 연습하면 되고 어모델로 뭐, 뭐, 시다 바로 뭐, 이 뭐, 트솔로 뭐, 요 준비 둘 뭐, 뭐, 뭐, 뭐, 뭐,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렇지?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음, 자 혹시 지금 앉아계시면 음. 두분다 봐야 이니까한 아, 뭐. <웃음> 아, 분이 비올라면 좋을 것 같아 <웃음> 비올라 좀 갖고 <웃음> 보세요 누가. 자 계속 갑시다 <웃음> 둘이, 앉아있는, <당연히> <웃음> 한 둘이 앉아있는데 당연히 이상하죠? 한분두개 <웃음> 둘이 앉아있는데 반응이 더 웃기네 <웃음> 자 일단 앞부분도 봐 지금 <웃음> 야될거 아니야 <웃음> 자, 자자자자자자자 백사마디 자, 보세요 백사마디 <웃음> 퍼스트랑 세컨바이 백사마디 보세요 여기 내가 처음에 되잖아! 되아 그래. 반사판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반사판이 저게 왜 움직이지? 했는데 머리 색깔이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왜지? 네 그래서 뭔가 그 콘텐츠적인 이유가 있겠거니 했는데 왜냐면 이걸 연습을 끊고 제가 서로 인사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아 근데 형 전혀 모르는 반응이었어 더 오늘 되게 바빠서 너무 급하게 진행해가지고 영상에 담으소설을 제가 충분히 들어지 못한 것 같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다만 그거랑 별개로 지금 연주자분들이랑 꼭 맞춰봐야 되는 것들은 맞춰봤기 때문에 편곡자로서는 알차지만 제작진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정 선후배 맞지? 일부에서 안정민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일부에서 피아졸라 여름. 네, 여름을 연주할 예정이고요 저기 네? 조현진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어, 벨기에에서 어마어마한 분르침을침을온고온아주 어, 옛날부터 친했던 동생인 봄을 협연을할예정입니다 네, 원대한 꿈이 있으셨다는 거는 이제 와서 알겠지만은. 반사판. 그러니까 저는, 저는 촬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반사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 얼굴이 잘생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호박에 줄끄는다고 수박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작진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님 <웃음> 눈치 테스트 려고그런 못하시는 거고 저희 눈치 고가 눈치가 없기도 합니다. 그냥, 그냥 그렇게 내보내고 끝내죠. 제작진의 참패로 잠 아니, 참패는 아니고. 시도 시도는 좋았다. 젖잘싸. 네. 젖잘싸다 <웃음> 젖지만, 젖지만 잘 싸웠다. 네. 고하습니다 네,